안녕하세요. 안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어, 아비인이 v 296호입니다. 어, 전체 관통하는 주제가요. 더뉴 헬스테크 그래가지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아티클이냐면 팬데믹이 바꾼 헬스케어 비즈니스 트렌드. 헬스케어 비즈니스가 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갈 건지 그걸 특집으로 지금 실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느끼시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움치로드는 거죠. 밖으로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키워드가 나,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혼자 원격으로 구독하더라. 나가지를 않으니까요. 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와 어울리지 않고 나 혼자 셀프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비대면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점점 바뀌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구독의 서비스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더라 이런 겁니다 그걸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피스센터 우리 보통 헬스클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헬스클럽을 그동안 다니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한두달 가까이 못간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영업도 이제 아예 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는 홈트족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어, 집에서 운동을 하는 거죠. 저도 몇번 해봤어요. 그 유튜브에 어떤 어그 이렇게 막 달리기 뭐 달리기 뭐뭐 이런 것막 뭐 런지 뭐 음.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띄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쫙 하면 뭐 땀이 확날 정도로 네. 굉장히 운동과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런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던 이런 사업 자 분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으신 맞습니다. 거죠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서비스들이 나오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라든지 어떤 음. 어플을 통해서 운동과 관련된 정보 컨텐츠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고도화될 여지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 많죠 대인 맞춤형으로 어,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황들을 좀 분석해서 음. 어, 운동 지시를 이렇게 내려주고 또성과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고 막 이런식으로 발전하면 뭐. 굉장히 큰 시장도 만들어지수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펠로톤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어떤 거냐면 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문 코치와 상담, 훈련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는 별명을 그래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매출이요? 어 무려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예,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활용하느냐에 따라 팬데믹을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난 그런 맞습니다. 사례들도 요즘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네. 축은요 어, 원격 의료요.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많은 규제 때문에 또 우리는 제대로 본격적인 원격 의료 서비스 시대를 못 열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역대 정부들이 규제와 나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았는데 사실 원격으로는 명백하게 고객 입장에서는 편익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기술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혀 못할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게 뭐 여러 이익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잖아요 그런게 좀안타깝더라고요그래 초기에는 많은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코로나는 과거에 사스나 신종플루하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세계대전하고 비유를 많이 음. 하시더라고요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근대적인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제 근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바뀐 것처럼 어 그래서 막저 비게이츠가 뭐 그런 얘기를 했네. 퍼스트 모던 팬데믹, 어. 그러니까 제 1차 어뭐 모던한 팬데믹이다. 뭐 대전, 그 전쟁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강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수 없이. 네. 네. 네. 리모트를 어쩔 수 없이 리모트 워크도 해보고, 어쩔 수 없이 원격으로도 해보고, 음. 어 어쩔 수 없이 안 사던 거를 원라인으로 구매도 해보고, 뭐 이런 음. 경험들인 거죠. 음. 해보니까. 괜찮네? 더잘 되네? 어떤 거는 더장점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완벽하게 새로운 노멀, 뉴노멀로 이제 포즈를 그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만들어낸 변화 자체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재단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물론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그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격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냐 하면 다양한 또 IT 기업들이 있잖아요. 원격 영상 의료 진단 기기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기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의사와 어 상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처방전이 나오면 내가 지정한 우리 동네 가까운 약국으로 처방전이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내가 또 약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비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고객가치는 커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는 고객가치를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고객가치를 주는 측면이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편리성 뭐,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IT 쪽 이제 기업들은요. 어, 이런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찾을 수 없을까 잘 살펴보시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트렌드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뒤쪽도 이어지는 아티클에서 이제 어떤 얘기이 나오냐 이런, 이런, 그, 팬데믹 이후에 이런 트렌드 변화를 기회 요소로 잘 활용하시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제성이요. 어, 경제적인 거, 이제 얼마나 싸게 내가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냐가 이제 고객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연결성이라고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내 개인의 건강 정보들이 안과에 갔을 때, 그리고 치과에 갔을 때, 그리고 배가 아파서 내 과에 갔을 때내 개인정보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이제 고객들이 환자들이 점점 제기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일반 유통에서도 심리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건을 뭔가 그게 이상이 있으면 오프라인 매장 가서 또 바, 저기 반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곧 나와야 되고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관련, 뭐 관, 디지털 디바이스와의 관계.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던데요. 예, 그 부분도 좀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또 우리 고객들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예 여전부터 훨씬 익숙해져 있기 그럼,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신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가 열리지 않을까 이 보건의료 이쪽 산업에서는 어 데이터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음. 그어 실제로 신생아들을 이렇게 그냥 빅데이터로 모아봤더니 이 보통 학문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확 바뀌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뭐 인공지능이든 뭐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막 관계를 찾다 보면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관관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생아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좀 몸이 좀안 좋은 신생아들은 갑자기 어좀 치명적인 상태로 가기 전에 갑자기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게 나오더래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랩티컬하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 갑자기 뭔가 바이탈 사인이 좋아진다 이러면 바로 이제 대처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도 적극 도입돼야 될 시점 또 네. 도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사실 뭐 세부 헬스케어 비즈니스에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변화라는 게 어, 좋고 나쁜 어떤 재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회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혁신의 골든타임 이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신다면 코로나랑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어, 새로운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어,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언젠간 끝날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량과 자원, 우리의 관심을 일정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한 대로 반드시 지금 같이 이렇게 역량과 자원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으로 이번 영상 이렇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